오, 저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어디론가 도착을 하죠? 오! 오피라보드 어디 갔어? 오피라보드 없는 상태로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여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반반의 유치원 챕터 3가 끝나면서 마지막에 새로운 챕터 4의 신규 보스가 유출이 되었었죠. 사진에 그려져 있는 꽃이 장식된 몬스터였는데 지금 등장했다고 합니다. 바로 보러 갈까요? 렛 끼리. 자, 우선 버기여기 님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툴 빅터와 꽃치 피클즈가 결투를 하고 있었죠. 자, 근데 툴 빅터 힘이 워낙에 셌습니다. 이 친구가 크리가 자유자재로 변하거든요. 자, 레버를 당기면서 자 호스를 꺼내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도 챕터3가 끝나면서 이제 챕터4로 이어지죠 자 호치피클즈가 구덩이로 솔빅터를 밀어냈는데 키가 더 커졌습니다 약간 흙으로 양분을 삼는 것 같아요 드디어 등장한 플러피 팬츠 자 우리 아군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자 이제 합심을 해서 이기면 되거든요 자 천장에 달려있는 호스를 드론으로 갖고와서 칭칭 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거의 뭐 챕터3 히든 최종 보스라고 할수 있죠 톨빅터가 자 호스를 또 갖고 옵니다 톨빅터는 아직도 눈치를 못챈 것 같아요 지금 두명을 꽁꽁 묶어두고 싸우고 있는데 어 지금 지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다 감았다 자 과연? 오 진국 밀쳐 짓고, 오 호스로 묶었어. 나이스 넘어뜨립니다. 야 이렇게 끝난 건가? 오 넝쿨 하나가 나왔는데요? 헉? 뭐야? 어떻게? 오 크기가 그 엄청 커졌어요. 야 니블러틀처럼 바닥이 다 부서지면서 떨어졌습니다. 야호치피클즈 깔려 있고 루로피벤트야 어떻게? 사라진 거 아니야? 오. 풀빅터는 떨어져 있고요. 야, 완전히 우와, 콜빅터 거의 죽었겠는데요? 야, 산산 조각이 나버린 반반이 유치원. 야, 이거 수리하려면 꽤나 걸리겠는데요? 어, 코치 피클즈 치료 받자마자 바로 부상을 당했고요. 아, 멀쩡합니다. 다행히 근데 네, 플러피팬츠는 괜찮으려나? 아, 또 쓰러져 있습니다. 어떻게? <목소리> 어 살았다 다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았네요 자 톨빅터만 처치된 것 같아요 야 톨빅터 왜 이렇게 커야 뭐 브로콜리가 산산조각이 낫습니다 오오 오! 어! 새로운 길인 것 같은데요? 야 오! 어! 꽃치다 여기서부터가 챕터코의 시작인 것 같아요 야 드디어 나옵니다 이 친구의 이름 제스터라고 하고요 이 친구의 모습이 이제 등장할 것 같아요 와 다음 이야기가 너무 기다려지네요 이 제스터가 아군일지 적군일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제스터 뒤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흑막들이 진짜 엄청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다음 영상은 세일플레이타임님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진짜 챕터3가 끝나면서 연결이 됩니다 왕국을 찾아라 토데스터를 만나라라고 돼있죠야 진짜 연결이 되는데 챕터3가 진짜 이렇게 오피라버드랑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오야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야 그대로 똑같이 맵도 똑같이 내려가네요 이러면서 그냥 끝났거든요 오, 저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어디론가 도착을 하죠? 오! 오피라보도 어디 갔어? 오피라보도 없는 상태로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여우! 그치. 원래 게임 이렇게 좀 오싹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아, 이번 공식 3 게임은 뭐 무섭지도 않고 그냥 퀴즈, 어려운 퀴즈만 풀어내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죠. 약간 오싹오싹하게 막 연출을 해야 되는데 무슨 퀴즈밖에 없었어요. 자, 버튼들이 여러 개 있고 드론으로 드론 눌러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누르니까 문이 열립니다. 오, 뭐야. 오, 제스터의 방이 나왔어요. 자, 버튼도 누르고. 그치 이런 좀 오싹한 연출을 잘 해야하는데 아 3가 좀 공포영화가 아니었어 오! 꽃들이 막 나옵니다 이거 완전 그거죠? 제스터죠? 왜 꽃이 나왔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오! 팔이 굉장히 긴것 같아요 야, 이러면서 영상 끝이 납니다. 야, 제스터의 의문만 남기고 하는 영상들이네요. 야, 빨리 다음 이야기가 제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레지 플레이타이님의 영상인데, 자, 이제 제스터의 시크릿 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여긴 그거네요. 악마 반반을 피해서, 아, 이번엔 코치 피클즈를 타고 도망가는 거야? 뭐, 필러버드를 안 타고 이제 코치 피클즈를 타고 도망갑니다. 자, 버튼을 누르고, 빠르게 도망을 가는 주인공 야, 이 악마 반반이 쫓아오면서 아니 이번엔 무섭진 않았어 그냥 쫓아오는게 좀 재밌는 연출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도망가는 형식이었어요 마리오카트처럼 자 도망갑니다 오 너무 늦게 열려 그치 이런 오싹한 연출을 해야지 자 어떤 다리가 또나왔고요아 근데 개인적으로 팬메이드가 아.. 이번 쓰기보다더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컸던 걸까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자 버튼이 3개가 있구요 자 이걸 누르고 이제 새로운 문으로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가 나왔네요 오 뭐야 바로 뒤에 있었어 공중헤엄을 치고 있는 반반 자 이러면서 어디론가 가는데요 아 근데 이것도 엘리베이터가 엄청 느리네요 <웃음> 허우적 허우적 되고 있는 악마 반반 자 어디론가 도착을 했습니다 야 드디어 제스터의 문이 보이네요 거의 뭐 꽃들이 사방이 펼쳐져 있죠 제스터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어요 자 우르르가 등장합니다 오 뭐야 우르르가 갑자기 지나가는데 점프하면서 지나가네요 자 이러면서 영상이 끝이 나네요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구요 제스터의 첫 모습이 나왔는데 와 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배우가 비밀이 숨어있는지 앞으로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갖고 올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